모닝굿지 철아가 맛이 갈라그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녹기랑 아, 꽃이 이쁘죠. 몬스타하고 이거 수빙 어려서 어릴 때 데려와서 여기다 했더니 바꿔줘야될것 같아. 페레즈. 이건 진짜 어쩌자는 거지? 루닝티? 레드벨벳, 엘스쿨, 엑스콘, 엘스콘, 엘크온, 엘크온. <웃음> <엘크원. 웃음> 스타보스, 스타보스 그, 음, 고개 들어 나를 봐요. 문가디스 쳐라, 문가디니스 쳐라. 이거는 예쁘죠? 아가가 아가 있고 있어요, 아가가. 아가.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아가, 우지 마라가 아닌데. 아가, 우지 마라. 뛰지 마라는가? 배, 꺼질라. 음. 보리, 고개길 아, 음, 음, 음, 음. 이것도 마커스가, 마커스가 막 크고 있어요. 자, 이제 갑시다. 따라오시오, 물통도 원조, 원조 엘레강스 보세요. 휘멍. 우와, 끝내준다. 이거 저건데. 소물받은그 귀한 거. 이름 갖다 꽂아줘야 되는데. 연지곤지. 홍시가 진짜 홍시했죠. 홍시, 요. 와. 미친다, 미쳐요. 저거, 연. 금. 아유, 방울복남. 조꼬미들 진짜 동글동글동글동글해지고 있어. 요. 이거는 계절금. 방울복남. 계절금. 복남? 러블리 로즈 많이 달궈졌네. 얘도 얼굴 좀 봅시다. 응? 물좀 주게. 여보시오. 샴페인, 샴페인 씨 얼굴, 와, 보세요. 한장 보스, 한장 보스랍니다. 이래요, 이래. 요 화재. 이거는 립스틱이요. 립스틱. 립스틱 찍게 바르고. 아이고, 혼자 할라니까. 미니벨크 푸른푸른 애들 사다가 여기다 그렇게 크지 않는 애들 싼거 사다가 여기다 따로 심었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잘 커요 <웃음> 스프리스 올리브도 이렇게 이쁘게 아, 미쳐 환장 보스네 진짜 너도 빨리 물들어 다른 애들처럼 섭세실리스 금 루비 베피 루비 베피 아, 얘도 이렇게 이 맛에 힘들어도 옥상 데리고 나오죠 그죠 얼굴 다시어 줄게 기다려 희성 희성 희성 보세요 희성 어 진짜 구경 한번 와 보세요 없을건 없답니다 있을건 있답니다 옥상 정원 저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거 엑시폴 엑시, 아니 멕시칸 폴덴시스가 멕시칸 폴덴시스가 집에 있거든요 근데 완전 달라요 음불꽃같아불꽃 끝이 너무 아름다워 미쳐버리겠어 이거 어떻게 하죠? 점프! 점프! 자 물들어갑니다. 로우금 로우 금. 이제 얘는 금으로 온지 얼마 안된 애들이요. 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죠? 요거 보세요. 누비노바 누비노바 이름이 참 어려워. 이름을 그냥 개똥이, 섣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으면 안되나?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이... 발음도 안 좋은데 나이 먹을수록 발음도 안 좋아지는데 뭐야 이거 프리라이트? 뭐야 뭐난 모르겠어 내가 해놓거든 이건 누비노바 금이에요 이거는 자, 궁뎅이 좀 주시오. 물좀 넣겠소. 음, 요거 보이시죠? 요거. 풀이, 이게 페레스인가 아닌가? 페레스 아닌데. 저거 있는데, 금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 백날. 뭐합니까? 이름도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어쩝니까 근데 또 뭔가 이쁘면 또 데리고 이름도 기억 못하면서 요거 참 예쁘죠 이게 저거예요 이건 알아요 음 차이 음, 테슬라 테슬라 <웃음> 테슬라 테슬라 이것도 라즈베리아 있습니다 이거 엄청 그냥 초록이들 데려다 여기다 굳히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가 예뻐요 숨겨놨어요 누가 만만히 보고 줄어갈까봐 또이 동네로 와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래층부터 주겠습니다 산모기들 진짜 입장들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크고 있어요 쑥쑥 뭐, 어, 베란다에서 할 때는 그냥 이, 이파리가 막 손바닥만씩하게 막 커지더니 여기 오니까 엄청 이렇게 입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지.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 보세요. 너무 예뻐 저도 이걸 언젠가는 나눔하겠죠? 꽃대 딱 피어가지고, 무슨 꽃인지까지 확인하고, 잘됐